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의 <웃음> 리더이자 미모를 담당하는 현우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야 돼요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 아니, 진짜, 어렵네 다시 다시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의 리더이자 미모를 담당하는 현우입니다 예~~ yeah! 여기는 일단 일단 무조건 반말 모드야 응 현우 오빠 그래? 반말 모드야 그러면 응, 응. 그냥 반말 해도 돼? 그렇지 그렇지, 반말 모드야 애기만. 그러면, 응. 안녕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안녕 응, 이렇게, 안녕. 안녕 약간 이렇게, 멋있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어때, 안녕 이시야마이크조이만 <웃음> 올려주세요 마이크를이리고 싶은데 잘안 올라가나? 오빠 들고 있을래? 내가 들고 있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이 짠이 늦었네 마이크를 <웃음> 어, 올리다보니 우리가 사라져버렸네? <웃음> 그러면 예! 오늘 현우오빠랑 어, 같이 이야기를 해볼거야 와! 드디어 자 <웃음> 그러면 너 날타비를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응. 오늘 여기에 어떻게 나오게 된거야? 여기 쿤타 형이 연락이 왔더라고 나라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뭔가 재밌어 보여서 출연하게 됐어 아하 아 그런데 이렇게 방송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어 음... 조금... 아, 좋은 곳에서 어 그렇지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목소리> 의자도 이렇게 크잖아 일단 히... 와. 힘들진 않아? 뭐 처음에는 일단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돈을 가오면 힘들지 않아 야 예! 코테니님 이처럼 오늘 감사합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헤라가 좋나요, 현우가 좋나요? 어, 그건 <웃음> 아, 그건 비밀. 아, 그건 친구로선 헤라가 그거는,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는 나는 다 좋아. 샤스의 세계관. 그래? 샤스의 그, 세계관. 더 이상 음. 묻지 않을게. 나라는 기영아 오늘. 하고 왔어 토끼기 예 yeah, 토끼기 야 yeah! <웃음> 오늘 토끼기까하하고 음. 선배한테 반말하네요 기강이 안잡혔네요하하 no, no. 이것은 날방이니까 날방은 모두 다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거니까 맞아 쿤타 형한테도 응. 반말했다고 해서 아, 그럼, 그럼. 그래서 아 이게 이 방송 특징이구나 <웃음> 그렇지, 생각하기로 그렇지,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프로니까 아 그럼 그럼 그럼 프로는 마이크를 때리지 않지 생각보다 좋구나 <웃음> 아, <웃음> 어, 프로는 마이크를 때리지 않지 응, 때리면 안돼 <웃음> 조심할게 아, 아 그럼 비싼 마이크일지 모르니까 음, 음. 일지 모르는 거구나 <웃음> 일지 모르지 나는 모르지 내가 산게 아니니까 아 음. <웃음> 어, 그러면 또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와예윈터에로이성님 철어놀이 감사합니다 뀨뀨뀨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그래서 나이트 뷰 같이 하고 있어. 음 응. 그러면 음 응.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어쨌든 어 그동안 뭘 하면서 보냈어? 뭘 하면서?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이 없어서. 요즘 올림픽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음. 올림픽 보고 있어. 아 맞아. 나도 요즘에 올림픽은 완전 열심히 보고 있어. 진짜 맨날 올림픽 보는 게 뭔가 생활에 어떤 큰 즐거움이야. 너무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선수들은 놀겠지, 근데. 아 어, 놀겠지. 아 놀겠지. 어 놀, <웃음> 노는 거 중요하지. 노는 맞아. 거 중요하다고 생각 맞아 생각해. 노는 건 생각보다 중요해 그럼 노는 거 중요하지 어. 놀고 너무, 나면 어. 휴식 후에는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아 맞죠 정말. 노는 것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어어. 맞아 그리고, 그리고 올림픽 중에서 어. 나 원래 어. 펜싱을 잘 몰랐거든? 아. 근데 이번에 펜싱 경기 보는데 아. 우리 선수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진짜 아, 너무 그래서, 멋있어 아, 저 응원도 많이 하고 재밌게 봤어 <웃음> 너무 좋아. 이번에 펜싱인 한번 배워볼까 봐 아. 뭔가 이렇게 절도 있으면서 파워풀하면서 그리고 되게 신사적인 느낌이 드니까 음. 오! 코튼님 이차라 놀이 감사합니다! 겨우! 얌! 얌! 얌! 어우 데이터 했지 뭔가 TV 요즘에 많이 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 맞아 어허. 나갈 일이. 수가 없잖아 응 어, 그러니까 뭔가 올림픽을 본다던지 근데 올림픽이 음. 이제 음. 뭐랄까 가까운 곳에서 하다보니까 음. 너무 <웃음>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챙겨보는게 너무 바쁜 느낌이야 약간 맞아맞아 맞아, 맞아. <웃음> <봐야> <웃음> 음, 맞아, 맞아, 맞아. 뭔가 꼭 봐야되고 시간도 차이가 안나나보니까 시차가 없으니까 뭔가 눈 뜨자마자 굉장히 선수들이랑 스케줄을 똑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야 약간 맞아맞아 맞아. <웃음> 어! 현우야 오늘은 왜 진의 교복을 입고 왔어? 아 이거 다들 보니까 교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음.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교복을 챙겨서 입고 <웃음> 나와봤어 <웃음> 여전히 나한테 딱 맞는거 보니까 나아 아직 변하지 않았나봐 그러니까 정말 관리를 잘한거 같아 와! 현우오씨에서 하는데요? 나라좋아요? 아니면 헤라가좋아요? 궁금 람준님이 음... 질문을 하셨어 나는 응. 어... 둘다 좋은데 지금은 나라앞에 있으니까 나라가 좋다고 할게 음... 헤라가 있었으면 헤라가 좋다고 했겠네 그건 모르지? 그렇단 말이지? 어쨌든 <웃음> 뜨뜨이지곤 하군 응. 둘의 사이가 좋군요 토끼가 아는 말림 그런 거 같죠? 응. 맞아요 저희 사이 엄청 좋아요 그렇겠지 뭐 어. 무슨 운동 잘해요? 소미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님께서 <웃음> 아이디가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해야될까? 나 저거 두 글자로 될까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떻게? 어 왠지 소화 연을 이렇게 붙여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렇지 응. 소...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그, 왠지. 그래. 응. 아, 맞아. 그래서 나는 펜싱을 배워보고 싶었거든. 근데 나라는 만약에 나라가 운동선수라면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스케이트보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어, 스케이트보드? 응응응응응아 맞아 이번에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다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아... 역시 나란 재밌어 <웃음> 그런데 왜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고 싶은 거야? 뭔가 그렇게 슝슝슝슝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되게 멋있고 뭔가 타보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슝하면 너무 신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나라는 응.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분명히 하면 할수 있을 거야 예! 오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네. 좋네.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쭉 이렇게 좋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응. 저기 봐. 조랑코님이 오셨어. 나, 조랑코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조랑코님께 보여드릴 게 있잖아. 그거를 준비해주세요 예! 나라 머리가. 예! 짜라내 머리 찌르지 마. 믿으면. 네! <웃음> 안되셨다고 하셔서 나라가 굉장히 막와 신기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보내주셨어 저랑 큰님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시아에게 전달해줄게요 시아한테 시아가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 <웃음> 드디어 왔구나 예 안에 공이랑 또 다른 어, 다른 키친 키체인? 키친도 들어 있었어요. 와 고마워요. 사인도 <웃음> 많이 해주셨더라고. 음, 음, 음, 완전 감동. 진짜 좋다! 예! Yeah, 그렇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예! Yeah. 다른 <웃음> 그리고, 것도 들어있지 않았나? 응! 공이랑 또 키츠인! 음. 열쇠고리 음. 두 개랑 맞아. 어, 들어있어! 깜짝 놀랬다고! <웃음> <와, 귀여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응.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경배 등배님께서 이렇게 척 해주셨어! <웃음> 나도 척 하고 싶어! 근데 어. 지금은 못해! <웃음> 척 해봐! 짠! 아! 좋아! 오! <웃음> 현우야 너는 어떤 스포츠가 좋아? 펜싱! 펜싱이야! 응! 펜싱! 펜싱 너무 응. 멋있어! 응펜싱이 멋있어! 우 <웃음> 그러면! 다음 질문! 요즘에 프라이데이 멤버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 요즘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 다들 휴가 중이라 나도 건너 건너 들었거든 그런데 쿤타형은 요리를 수련하러 지방으로 떠났다고요 듣기로는 인천 차이나타운인가? 뭐 중식을 배우러 간다고 아, 하는 거 같은데? 멋있다! 멋있어! 그리고 어. 유진형은 어. 원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오오. 근데 지금 코로나에 좀 타격이 큰가 봐 그렇구나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있어 아못 됐네 아, 음. <웃음>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신경 쓸게 아, 많은데. 하지만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음. 하지만 우직하게 기다려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겠지 뭐. 그래서 형의 제기 를 응원해. 제기란 이미 다시... 이미 쓰러진 거야. 어.. 어 <웃음> 형이, 형이 잘 이미 잘되길 너무 <웃음> 너무 <응원해>. 잖아 <그렇잖아. 웃음> 너무 쓰러진 거 같잖아. 아 아니야. 응. 많이 힘들대. 아 그렇구나. 음. 팔아줘야 해. 맞아 맞아. 뭘 하, 무슨 산업이야? 아 그건. 그거는 비밀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뭐 사업? 코인... 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아 그렇구나 힘들 수 있지 그런데 코인이면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지 않아? 아마 다른 거겠지 그런가? 아마 나도, 다른 나도 거야? 나도 그건 안 해서 <웃음> 나도 그건 안 해서 모르겠어 그러게 <웃음> 나도 내가, 내가 안 하니까 모르겠어 다들 아, 네. 시끌벅적하잖아 어. 아 그렇지 다들 하는 거 같아 나라 빼고 다 하는 거 같아 아 <웃음> 어, 현우야 음악 필요하면 얘기해요 정변주, 정병찬님 감사합니다 정, 정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뭔가 음악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가봐 근데 와. 지금은 쉬고 있어서 헉! 음악은 아직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와 제가 음악 작사 작곡하거든요 작사도 하시고 작곡까지 우와. 진, 진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봐 허! <웃음> 아니야 진은 거기다 될건 아닌 것 같아 진은 <웃음> 최고의 작곡가라고 <웃음> 아니, 진, 진은, 음, 진은 매니저로 좀더 음. 하고 있지 본인은 매니저 일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 음. 어쩔 수 없지 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아 맞아 1위는 어. 요즘 스노우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 <웃음> 나랑은 잘안 놀아주고 스노우랑 맨날 놀던데? 그냥 둘이 엄청 친한가 봐 혹시! 어! 아니겠지? 아 어, 어떤 어거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친한가? 라고 했지? 혹시 친한가? 맨날 놀러 어. 다니는 거 같은데? 둘이 잘 어울리긴 해 뭔가 맞아 맞아 응, 되게 뭔가 이미지가 비슷한 MC도 거. 많이 보는 것 같고 맞아 맞아 음. MC도 많이 보고 맞아. 뭔가 얼굴 합이 좋은 느낌이야 이렇게. 옛날에는 엄청 느낌. 사이가 안 좋은 느낌이었거든 아 진짜? 음. 그런데 요즘은 잘 지내더라고? 아 그렇구나 오호호. 선우근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음... 저는 돈까스를 제일 좋아해요 아 돈까스 맛있지 오 돈까스 맛있 거기서도 치즈돈까스를 좋아해요 아, 맛있지 뭔가 그 치즈의 고소함과 고기의 육즙이 어우러지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거기다 양배추를 이렇게 이렇게 샐러드까지 음, 맞아맞아 음, 맞아. 아, <웃음> 완전 맛있지 맞아. 찍어먹고, 먹고 양배추 아 먹고, 아아 너무 좋아.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방송에서 채팅이 응. 많이 나오는구나 응. 바로바로 대응해드리고 싶은데 으흠.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채팅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응. 음. 내 방송을 안 봤나보네? 어 그런 건 아니고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그때는 채팅창이 없었던 것 같던데? 아잘 기억이 안 나네 음. <웃음> 그러면 어? 일단 한번 나라님은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데? 아 어, 나라는 일단은 여름이니까 여름에 보다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좋지 음. 밀크쉐이크 예. 밀크쉐이크는 쉐이크. 밀크 마셔도 좋고 터먹어도 좋고 찍어먹어도 음. 좋으니까 뭘, 뭘 찍어 먹는 거야? 감자 튀김이나 너겟 음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아 맞아. 완전 맛있. 그건 맛있네. 응 그건 맛있을 음흠. 것 같아. 역시 여름분 쉐이크의 계절이니까. 응음 당근이란요? 당근이란이 아니야. 당근. 맞아, 너 당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어디서 그런? 어, 당근도. 저번에 쿤타 형도 그렇고. 아니야. 그그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가 당근 엄청 좋아한다고 <웃음> 아니야. 하던데. 아니야. 당근 싫어. 싫어 당근 진짜 싫다고 큰일이네 내가 아, 널 그래. 위해서 당근을 한 박스 준비해왔어 아, 네. 당근은 당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굳이 나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니까 뭐 그치만 이렇게 응. 토끼기도 하고 왔는걸? 요즘 토끼는 사료를 먹지 사료를 먹는구나 사료를 먹지 음. 응. 난 집토끼야 아, 산토끼가 그래? 아니라고 그걸 그걸 몰랐네 집토끼야 집... 집도 몰라. 낀 사료를 먹지 음. 응. 그런거지 채소하면 오이지 오이 맞아 음. 상추 드시면 상추 좋아 상추도 좋고 음흥흥. 그리고 아 여기서 그러면 민감한 질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프라이데이 멤버 중에 누구와 가장 친한가? 누구랑 가장 친하냐고? 궁금해 음... 그건 당연히 나는 모두와 다 친하지 그렇구나 당연한 모두가 거 아니겠어? 모두 안 친하다는 거는 진짜 친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너가 몰랐던 일박적으로 그래. 친한 거 아닐까? 너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루머도 있던데 루머? 너무 이렇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안에서 약간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런 어떤 루머들도 있다아 그렇게 응.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응. 하지만 우리 프라이데이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웃음> 절대 그런거에 흔들리지 않아 으흠, 그럴 수 있겠군 <웃음> 그러면 굳이 한 명을 뽑자면? 굳이 응.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는구나 굳이 한 명을 뽑자면 나라가 방송이 많이 늘었네 <웃음> 굳이 뽑자면? 굳이 한 명을 으흠. 뽑자면 음... 프라이데이의 숨은 1등 공신인 진이랑 가장 친한거 같은데? 맞아 진을 유난히 챙기는 거 같아 확실히 응. 맞아 응. 왜 그렇게 진을 좋아하는 거야? 진이랑 있으면 정말 재밌거든 아그렇지 좀. 안 챙겨준다 그렇지. 안 챙겨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 같으면서도 잘 챙겨주고 <웃음> 아, 말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응. 다 걱정해주는 마음에 온 거라 생각하니까 응. 진이 좋은 거 같아 응. 약간 정말 지금 여기 그채팅창이또 이렇게 뜨듯이 진 신데레라고 하셨는데 뭔가 진짜 새침한 면이 있어 은근히 응 음, 맞아 맞아 은근 세침대기라고 진도 그런데 어. 이말 진한테 하면 진짜 싫어한다 나, 맞아 왜 싫어하지 본인을 잘 몰라 객관화가 안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땐좀 어.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쑥스럽다라 응 음, 그럴 수도 있겠네 뭔가 자기가 와. 이렇게 잘해주는 걸 여기 들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맞아 부끄러운 게 아닌데 말이야 응 그냥 좋은 건데 맞아 응, 뭔가 응. 알수 없는 성격이야 응. 맞아 그래서 재밌어 <웃음> 아 재미있어서?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맞아 아아 응, 응, 응. 요즘에 뭔가 코로나 때문인지 이렇게 혼자서 보내거나 좀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 음, 그러다 음. 보니까 뭔가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음, 현웅 오빠는 그런 거 없어? 어 진짜 최근에 생긴 고민거리긴 한데 후. 나랑 상담해줄게. 약간 이런 거 같긴 하지만 나는. 나는...